우와! 아, 우와 이게 뭐지? <웃음> 이건 포춘쿠키잖아 <포츄> <웃음> 근데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. 요즘에 잘 보기 힘든 것 같아요. 음. 신중하게 보여야 되는데? 설마 안 좋은 걸 넣어주시진 않겠지 <웃음> 좋은 거 나왔어요 하고 싶은 것, 먹고 싶은 것, 놀고 싶은 것다할수 있는 2022년이 기다리고 있어요 어, 하고 싶은 걸다할수 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 문구가 나와서 기쁩니다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먹을 수 있는 거예요? 먹을 수 있을 거예요? <웃음> 네, 어, 2022년, 이민 년 새해가 밝았는데요. 음, 여러분 모두 소망하시는 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건강이 최고예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